클리퍼는 대부분 사실 제가 산 거는 이거 이것만 제가 산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선물 받은 거예요 예, 클리퍼는 가장 많이 선물 받았던 거 같아요 제가 모델명하고 가격도 조금 찾을 수 있는 건 찾아봤거든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쓰던 것 중에서 가장 이제 오래 오래된 거. 가장 오래된 거. 어, 모델명은 파나소닉 거고요. ER-GP80. 일단 보면 절삭력은 좋아요. 절삭력도 좋고, 어, 무게감도 무게감은 조금 무겁기는 해요, 이게. 무게감은 좀 무거워요. 그립감 이 나쁘지 않아요 그립감이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성분들 보다는 남성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조금 선호할 것 같기는 하고 예, 왜냐하면 이게 무게감이 은근히 좀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클리퍼가 제가 두 개가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유일한 단점이 뭐냐면 0.8에서 2.0까지 이제 조절을 하는 건데 두 개가 전부 다 1.1에서 0.8 넘어가는 게안 됐었어요 되게 뻑뻑했어요. 뻑뻑하다가 아니면 거의 두 손으로 해서 힘있게 돌려야지 좀 넘어가는 두 개가 똑같이 그렇게 망가졌더라고요. 네. 0.8 쓸 일이 많은데 0.8을 못 써갖고 굉장히 고생을 두개다 똑같이 많이 했어요. 어쨌든 뭐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절상력은 나쁘지 않다는 거그 다음에 이게 찾아보니까 가격이 이거 같은 경우는 인터넷가에서, 뭐, 금액이 많이 틀리긴 하겠지만, 15만, 15만 4천 원. 10, 15만 4천 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산 거. 직접 사갖고, JMW. JMW. 한번 켜볼까? LED가 있어요. LED. LED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RPM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뭐 사실 조절할 일이 없죠. 네, 왜냐면 그냥 항상 제일 세게 놓고 쓰니까. 세게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위 아래로 이렇게 위 아래로 이렇게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려서 다이얼처럼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고 이 JMW는 이제 위 아래로 위 아래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강약 조절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제일 낮추면 이 정도 이 정도 소리 소리로 대충 들리시죠? 그 다음에 제일 올리면 이렇게 근데 솔직히 강약 조절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은 돼요 뭐 미용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약하게 놓고 쓸 일이 사실은 거의 없죠 약하게 놓고 쓰면 어 모발이 시필 위험이 크죠 그래서 약하게 놓고 쓸 일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어요 왜 그걸 만들었는지 이해가 잘 되지는 않는데 그 다음에 뒷면은 뭐 이렇게 생겼고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가벼워요 가벼워서 이거는 여디분들 여자 선생님들한테 추천 여자 선생님들한테 추천 두개 이게 파나소닉 거랑 이거랑 둘다날 가는 데는 한 45,000원이었나? 비슷했던 거 같아요 요거 JMW고 JMW 그 다음에 가격을 얼마에 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가격을 얼마에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두개 세트가 돼 있거든요 두개 세트로 그니까 러 쉽게 생각하면 어, 눈썹 클리퍼 정도는 안 되고요. 이거는 미니 사이즈인데, 눈썹 클리퍼 정도는 아니고, 어, 장미바리깡? 아시죠? 장미바리깡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어, 잘 많이 안 썼어요. 이게 있을 때도 잘 많이 쓰진 않았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반짝반짝 하는 게 하이로우로 이제 배터리 표시되는 건데, 이게 강약 조절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잘안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RPM 속도 그러니까 기계가 돌아가는 속도가 장미 클리퍼 보다는 못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장미 클리퍼가 옛날부터 쓰기는 더 편했어요 지금은 안 쓰지만 어쨌든 두 개가 이렇게 세트로 판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꼭 같이 사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선택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 접까지 썼던 거 그니까 러 상당히 생각보다 가벼워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쓰고 있는 거는 요거 와 왈클리퍼 와 왈클리퍼 요거 선물 받았어요 생일날에 네, 저희 미용실 선생님한테 생일날에 생일선물로 받았어요 생일선물이 아니구나 그냥 선물 받았다 여기 선생님이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인턴으로 일하다가 디자이너까지 해서 수석 디자이너까지 하고 있는데 팁을 모아 갖고 사준 거예요 팁을 모아 갖고 팁 모아 갖고 사줬어요 가격대가 찾아보니까 이게 한 14만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맨 처음 썼던 파나소닉이 15만 얼마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메인으로는 이거 쓰고 있거든요. 와이 클리퍼. 이게, 모델명이, 모델명이, 08148? 08148?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08148.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웃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할 얘기가 많죠. 요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아요. 일단은, 어 예를 들어서 지금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다이얼, 그 다음에 JM 그거 뭐야? JMW 같은 경우 위아래로 미리수를 조절을 하는데 와일 클리퍼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이거 써봤는데 이게 거의 왠지 느낌이 이제 바보샵에서 이제 쓸만한 느낌이죠? 이걸로 조정하는 거 이거, 이거 자. 내리면 미리수가 이제 넓어지고요 미리수가 미리 넓어져 그러니까 일반 클리퍼로 따졌을 때는 정확하진 않겠지만 뭐 2.0이라고 치고 그다음에 올리면 서서히 지금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수동수동 수동. 수동으로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 이거 써봤을 때 굉장히 좀 <웃음> 신선했어요 신선하고 어, 예, 뭔가 좀 적응하는데 제일 오래 걸렸던 거 지금은 빨리 적응하긴 했는데 적응하는데 제일 오래 걸렸던 거그 다음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는 제가 그냥 예. 밋밋해갖고 매니큐어로 그냥 반짝이 매니큐어 칠한 거예요 원래 이 반짝이가 아니고 그냥 골드 그렇게. 어 그리고 전원은 여기 위에가 끄는 거 위에가 끄는 거 밑에가 이제 켜는 거 켜볼까 한번 소리가 생각보다 커요 처음 만약에 새로 개봉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 세개 중에서는 이 소리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쓰다 보면 대부분 다 소리가 커지는데 특히 파나소닉 파나소닉은 항상 옛날 버전도 마찬가지고 항상 쓰다가 소리가 점점점점 커져요 근데 이거는 새로 개봉, 개봉을 하자마자 개봉하자마자 그냥 바로 컸던 거 어, 한번 다시 보여줄게 이게. 안 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뽀까님 말대로 결상력이 세개 중에 가장 좋아요 세개 중에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 홈 들어간 부분에 보통 이렇게 엄지를 하겠죠 엄지손 을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치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서 여기서 치다가 조금 조절하고 치다가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익숙하지도 않고 불편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게 가장 좋아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선물 받아서가 아니고, 제돈 주고 샀었어도 후회를 안 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은근히 처음에 수동이라서, 아, 되게 불편할 줄 알았는데, 이 엄지손가락으로 조절을 하는 게, 말 그대로 페이드 컷한게 너무 좋아요 어, 원래 개인적으로는 원래 클리퍼에 막 이런 글씨 써져 있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맛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원래 성격이 깔끔한 거 그냥 좋아해서 이런 글씨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구제틱하긴 해요 느낌 자체가 글씨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처음 선생님이 저한테 선물 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대답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깜빡했는데 이거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나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 지금은 가장 좋아하는 거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 결상력이 정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힘이 세요. 다른 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 개봉하면 힘이 세다가 점점 힘이 없어지면서 배신당하는 느낌이라고 치면 이거는 왠지 안 그럴 것 같아. 물론 이제 나중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왠지 느낌이 세기가 강약이 계속 일정하게 가지 않을까 네, 그런 느낌이에요. 여성분들이 쓰기에는 이 넓이가 제일 커요 예, 네. 오히려 이제 중간까지는 파나소닉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 비슷하구나 비슷한데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이런데라도 이제 쥐는 부분이 약간 손모양에 맞게끔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중간에서, 중간에서 밑에까지 부분이 거의 통짜예요, 통.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들어가 있기는 한데, 약간 이렇게죠? 조금 더 들어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냥 이거 맛에, 이거만의 멋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성분들이, 손 작으신 분들이 잡기에는 작업을 오래 하다 보면 손이 아프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되기는 돼요. 쓰시는 분이 괜찮다고 하면 뭐할 말은 없지만 예그 네. <웃음> 다음에 아 맞아 이것도 얘기해야 돼 가장 좋으면서 유일하게 단점 유일하게 단점 이게 잭이 어 이거 말고도 원래 세트가 지금 다 꽂아야 될 정도로 있거든요 이게 다 꽂아질 정도로 책이 다 지금 종류별로 있는데 어 이게 제일 작은 거 이게 제일 작은 거 1이라고 써져 있네요 아 이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다 다꺼에 <웃음> 음. <그냥 닦은에> 보면 <웃음> 하면,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일단 빼놓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 두개뺀 끝에 제일 큰거두개 빼고 제가 세팅을 이렇게 해 놓고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웃음> 어 클리퍼 잭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포크레임처럼 제일 큰게 이거 같은데 이렇게 생겼어요 아 플라스틱이 기본적으로 내장돼 있구나 어쨌든 이게 제가 받은 거는 잭이 처음 이거 잭 끼는 거 몰라갖고 당황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끼는 거 처음 봐갖고 잭 끼는 게 이렇게 끼는 건 처음 봤어요 잭 끼는 거 한번 보여줄까? 잭 끼는 게 여기다가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홈이 있어서 이걸 놓고 여기서 쭉 딸깍 어, 이 느낌이 그리고 좀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 네, 중독성 그래서뺄 때는 여기 살짝 이렇게 해서 어. 그래서 기스가 너무 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기스가 막 생각보다 많이 나는 그런 재질은 아니고, 그리고 기스가 나더라도 그 맛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거를 왜 이렇게 세팅하냐면, 요거는 <웃음> 이제 너무 짧아서, 그러니까 거의 제일 길게 했을 때랑 거의 다르지 않아서, 생각보다 잭을 꼈다. 꼈다고 꼈을 때 약간 안정감 있게 좀 넓어진 느낌이 나야 되잖아요 약간이라도 와 이거는 근데 거의 밀착감이 너무 얇아 그래서 끼나 안 끼나 아주 많이 차이가 없어서 일단 요거는 뺐고 그 다음에 이게 팔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너무 크더라고요 이게 <웃음> 등치가 너무 커그 다음에 특수 케이스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머리를 전체 뭐 밀어버릴 수도 머리 밀어버릴 때쓸 수는 있겠지만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빼놨어 그리고 빼놓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클리퍼 잭을 항상 조금씩 다르게 표기를 하거든요 매니큐어로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많이 반짝이게 많이 반, 이런 반이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저분하니까 어. 이런 거는 많이 반짝이게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에 거는 들 반짝이게 이런 거는 들 반짝이게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는 하나는 두줄 하나는 한줄 이렇게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는 아예 그냥 표시 안해 놨어요 이렇게 아예 표시 안해 놨어요 이렇게 해 놓는 이유는 빨리빨리 구분하려고 잭이 표시가 안돼 있으면 거의 이제 빨리빨리 작업할 때 비슷하게 생긴 게 많으니까 빨리 골라서 작업하기가 힘들 거든요 그래서 항상 표기를 항상 습관적으로 매니큐어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안 쓰는 거는 이렇게 집어넣고